근데 이렇게 <웃음> 보기가 <웃음>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봐야 돼 우리 오늘도. <웃음> <웃음> 괜찮나? t h a n 세상이 염색 잘어울린데요 근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맞아. 그리고 색깔이 다 빠졌어요, 채정이. 맞아요. 원래 더 예쁜 색이었는데. 맞아요. 음,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웃음> 유아소리네요나이 <웃음> <누나. 웃음> 시간에 44분. 민지는 어. 민지야. 잘있네 <웃음> <옛날> 민지야. <웃음> 민지야. 오늘 <웃음> 오늘 <웃음> <근데 어느 웃음>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네 같이 못 했어요. 저번에 민지랑 저랑 하고 오늘은 저랑 최정이랑 합니다. 음. 목걸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예쁘죠? 생일 선물 받았어요 작년에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작년 에 받은 건 이태경 어떻게? <목소리> 작년 작년 내 생일 선물이었어요. <목소리>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뽀망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거 있어. 어눌러보고 아, 싶었어. 이, 오늘 라이브 하는 건꼭 저장해드릴게요. 아,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막. 에 이상하게 올려갖고. 스팸이. 음. <웃음> <웃음> <웃음> 음, 네. <맞아요>. 꼭 저장해드릴게요. <웃음> 선전이 염색하고 싶은 생각 있네요 네. 저 막. 약간. 그레이? 애쉬 그레이? 음. 하고 싶어요. <웃음> 그 보라색도 싶어. 하고 싶어요. 약간 연한 보라색 하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하자고해 <웃음> 시켜달라고요? <해. 웃음> <에>, 시켜주세요. <주세요. 웃음> 에, <주세요. 웃음> 여기 저희 연습실이에요. 네. 아, 그때 영화 보고 울었네요. <웃음> 아, 그때 뭐 봤죠? 등인 본거아니었어요 아, 음. 음. 음. 나도 봤는데. <웃음> 아, 아, 진짜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 음. 꼭보셔야돼요 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응. 김향기님이 연주동 잘하셔서 약간, 약간 눈물이 이렇게 났는데 울진 않았어요 <웃음> 오늘은 폰 배터리 빵빵해요 네 언제 안 빵빵했어? 어 내가 조말 민지랑 할때 음. 배터리가 10폰거야 그래서 그발이 껐어? 급발이야 그리고 껐어 <웃음> 아, 재밌다. 오늘은 뭐 먹었어요? 음, 마, 마, 마,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 음, 요즘 일일 일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치 볶음밥 먹었어요. 밥. 배터리 연결하고 있지요 찬주 언니? 찬주 언니? 아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 하이하이. 아, 하이하가이이 아, 하이하이. 아, 한국 날씨가 조또 좋지 않다. 육분 나이, 육분 나이, 육분 나이, 아직 공부 중이에요 일본어는. 저도 열심히 해서 올게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웃음> 음, 단어를 외워야 하는데 조금 음. 많아갖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 몰폰 또 나왔다 물폰 오늘도 물폰 <웃음> <몰폰> 나왔어요 <웃음> <웃음> 몰폰 안 들키게 조심해요 우리가 저, 저, 저 조연히 얘기할게요 들키면 이거 보여줘요 뺏지 말라고 할게요 저희가 <웃음> 그것도 가만히 좀 냅두라고 할게요 고개 냅두라고 <웃음> <웃음> 한국 안 추워요 오늘 안 춥던데 네 지금 오늘 1 6도예요 최고온도 음. 올, 탭으로 보고 있대요. 오. 우리가 좀 크게 나오겠네요. 오! 좀 부담스러운데? 좀 뒤로 갈 거야. <웃음> 탭은 좀 부담스러워서. 찬주는 정수리 대요안 돼! 안 돼! 정수리 예쁘지. 찬주 <찬도> 정수리 예쁘지. <웃음> 찬주 안 예쁜 데가 어딨어. 엄마야. <웃음>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웃음> 무슨 계절 제일 좋아해요? 저는 여름과 봄과 가을과 겨울이요. <웃음> 의자 좀 밀게요. <웃음> <너 전다. 웃음> 저는 봄이요. 봄가을. 네, <웃음> 저 좋아해요. 옷셀 예뻐요. 저희 일본어 수업 때도 사실 말했던 건데. 맞아요. 옷이 젤 제일 예뻐요. 옷이 옷이 제일 예쁘다가 일본어로 뭐 뭐예요? 후쿠가 잇치반 키레이데스. 아, 하이하이. 하이. <웃음> 어이 질문 민찬 체중에 누가 제일 눈물 많아요? 일단 제가 제일 울본데 민지는 약간 <웃음> 음. 다른 사람이 우는 거 보면 따라 울고요. 아 맞아, 맞아. 최정연은 눈물이 없어요. 없어요. <웃음> <그냥> 최정연은 <웃음> 네, 저희가 막 울면은 음. 음. 이렇게 음. 음. 하거나. 약간 세는 너무 웃길 때 우는 거 말고 우는 벌써, <웃음> 보, 아, 운 적을 볼 수, 운 적을, 우는, 우는 아, 걸본 적이 없죠. <웃음> 예, 예, 우는 <웃음> 거. <웃음> 오늘 아, 찬주가 진짜. 일본말을 더 잘, 일본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요 아, 오늘 말로. 왜 이랬지? <웃음> 아찬주 언니 마스크 보낸 거 완전 잘 받았어요. 근데 아 맞아요 받았어요. 뭘지? 뭘지? 신호는 확인 불가였나? 아 그게 뭐지? 뭐지 아무 이름 없이 와갖고 누가 응. 보낸 건지 몰랐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개씩 들어있는 두 봉지. 응 맞아 <웃음> 고마워요. <웃음> 아, 맞아, 맞아, 조심하세요. 아곧 아, 민지 언니 생일인데 선물 준비했어요? 야야야. 아, <웃음> 전했어요. <웃음> 민지야 보고 있어. 나 했어. 나 준비했어. 아, 생각, 생각 중이에요. 그렇지. 찬주야 사진 쌤이야. 불보 막내였는데 <웃음> 어떻게? 선생님을 그... <오>, <웃음> 아, 만났어요 방금. 오. 오, 진짜 오랜만에 있어요 태영. 아잘 지내세요 응원 감사합니다 서진쌤 아 나중에 꼭봐요 서진쌤 저도 봬요 <웃음> 저는 천주 친구예요 <웃음>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웃음> 음.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 궁금해요 뭐 있지?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제가 최근에 또 갖고 온 음.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찾은다면 지나가다 찾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음. 내려보다가 표지가 예뻐서 찾은 노래거든요. 아저 저한테 방금 들려줬어요. 노래 좋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아 잠시만 이렇게 해야 되나? 보이시나요? 초점 안 맞아, 그렇지? 음. 음. 이거 노래 좋아요. <웃음> 딱 봄이에요. 봄. 딱 딱, 땅, 땅. 들리시나요? 오, 방금 학교 끝났대요. 아, 아, 오늘 수요일이어서 일찍 끝나셨구나. 아, 어, 맞는, 아니, 아니, 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맞는 음. 것 같기도 하고, 맞도아 일찍 음. 끝났다. <웃음> 친구들까지 불러서 빨리 데리고 들어와요 <웃음> 맞아요 같이 가봐요 같이 들어와요 같이 재밌게 해줄게요 응. 과연 과연 재미 없을걸? <웃음> 어 들어본대요 들어보세요 <웃음>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더 좋으시던데 맞아. 폰 배경화면 뭐예요? 폰 배경화면? 응, 응. 저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맞아요 내 폰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웃음> 라이브 방송. <웃음> 곰돌이 푸. 곰돌이 푸에요. 곰돌이 푸. 귀엽죠? 아니, 이거 색칠된 거를 찾고 싶었는데, 없어서. 귀엽다 <웃음> 최근에 드라마 뭐 봤어요?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바야니다 <웃음> 이거는 바야니다 미스터 선샤인, 선샤인 보신 분 있나요? 확기나야돼확기나야돼비스하시이오 맞습니다 맞습 저희 지금 이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가지 네. 못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민지가 추천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 그래서... 반도 못 봤거든요. 네. 저는 아직 8화 진행 중이고요. 저는 10화 진행 중입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 봐야 돼요. 보신 분은꼭보셨어야 네. 좋겠어요. 꼭 되게 재밌어요. <웃음> 언니들이 보라면 보겠아 그러니까 이게 아. 강연은 아니고. 음. 네, 강연은 아니고. 그래서, 어, 음. 시간 어... 날때 보면은.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제 원어비가 피글렛은 아니에요. <웃음> 제 원어비가 피글렛은 아닌데 그냥 귀염뽀짝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떡볶이 먹으러 와서 소리만 듣는데요. 알겠어요. 뭐 이거 떡볶이. 저장할 거니까 나중에 꼭 봐요. 떡볶이 맛있게 먹어요. 나 아, 떡볶이. 먹었어. 나도 송대 좋아하는데. 난 튀김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웃음> 좋아하는데, 석태사랑 탈색한 이유 없어요. <웃음> <웃음> 그냥 어 기분 전환. 응,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딱 자르기만 하기엔 좀 심심하고 이제 계절도 밝아지고 하니까 밝게 해봤는데 지금 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또 하고 싶어요. 응. V앱은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빨리 됐으면 좋겠어리 저희가 V앱이 된날 제일 먼저 <웃음> 라이브 방송 켜서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웃음> 저막 망... 중요한 거 갈대밭의 고속도로? <웃음> 네? <웃음> 갈대밭의 고속도로? <웃음> <웃음> 갈대밭의 고속도로 뭐야? <웃음> 와 이런 말은 누가 만들어놓은거예요 갈대밭에 구스토로 근데 인정해요 저어디가 써먹어야겠다 근데 카톡이라면 이제 최정일 카톡이 갈대밭에 구스토로야이자를 치워야 되나? 응. <웃음> 음. 오 인간 화환 기대하겠어요. 나 이분 알아. 이분 알아. 어. 이분 알아요. 기대하겠어. 어릴 때 별명 있었어요? 흰둥이, 만두, 호빵. 맞죠 저는 검둥이었어요아 제가 <웃음> 그 뭐지? 초등학교 때 진짜 엄청 밖에서 놀기 좋아해갖고 막 아. 남자애들이랑 아니면 그냥,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그 아파트 놀이터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배탈 출하고, 저학 그때 막 농구하고, 막그래같 갖고 밌었겠다 진짜 깜깜했어요 네, 많이 탔어요. 껌둥이라고 <웃음> <막> 그랬어요. <웃음> 저매추가 뭐야? 저매추, 저매추, 저매추, 저매추, 저매추, 저, 매추? 저, 저, 매추? 저, 매추? 저 매추? 그러니까 메추야아니야땡추리추리아 <웃음> 땡. <웃음> 저메추. 저메추 알려. 아, 세상에 아. 아, 저희 둘임말잘 몰라갖고. 저메추. 저메추. 저메추. 음, 약간 날이 풀렸기 때문에. 음. 몸인을 먹고 싶다. 냉몸이 <웃음> 돈카스랑 냉모밀을 같이 먹는 거예요. 어때요? <웃음> 맛있겠다. 이상하다. 좀많아뭐 <한쪽만 웃음> 좋아하실지 음, 몰라 갖고. 음. 일단 그럼 최정이가 좋아하는 거 하나랑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너무 우리 건가? 일단 음. 말을 해 보자. <웃음> 어, 나는 음. 그냥 한식. 한식? 아, 한식? 된장찌개 맛있겠다. <웃음> 김치찌개도 먹어야지. 음. 계란밥. <웃음> 계란간장 버터 비빔밥. <웃음> 아. 그, 그 치즈밥도 먹고 싶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밥? 치즈밥 뭐로 니는데 치즈밥? 음. 치즈밥이라고. 볼솥 같은 그릇에 음. 그냥 이렇게 <웃음> 밥이랑 치즈랑 음. 막 되게 막. 케찹 이런 걸로 양념을 해가지고 나온 건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어, 그, 돌솥이라서안 식잖아요. 음. 치즈가 이렇게, 이렇게 막 녹아. 늘어난다. 막, 응. 어. 아, 건대, 건대 맛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웃음> 아, 맛있었네요, 최종이. 응. 건대 맛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 아,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음. 저는 고기. 저 음. 고기. 저 음. 고기 고기. 아, 오늘 완전 돈까스필리였대요 <웃음> 돈가스 맛있어 맞아 돈가스 맛있지 그 된장국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메뉴 다 나오지 않아요 모든 메뉴 다 나오지 않아요 <웃음> 모든 메뉴 다 나오지 않아요 피아노 가요 안녕 똥땅똥땅 안녕 똥땅, 똥땅똥땅 잘해요 똥땅똥땅 똥땅, 똥땅. 안녕 안녕. <웃음> 소고기 아파트만큼 아, 캡처 캡처합니다. 캡처 <웃음> 가능하죠? <웃음> 아니에요. 소고기 아파트만큼 우리가 사줄게요. 아. 음. 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거라고 하긴 했는데 좀 해볼게요. <웃음> 일단 그냥 <웃음> 맞아요. 음. 소고기 국밥? <웃음> 맛있죠. 소고기 <웃음> 소고기도 있고 밥도 있어요. 완벽하네요. <웃음> 먹어야 돼. 그 그거 맛있어요 갈비탕 엔 삼겹삼겹탕 뭘잔저한국안들 괜찮아 그럴 수 <수도> 있어 <웃음> 뼈해장국 맛있지 아, 뼈해장국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장국이에요 뼈해장국이에요 <웃음> 자, <웃음> 천상계에서 자발적이냐, 추락사냐. <웃음> 추락사고냐. 자, 어. 전 음... 추락사요. 그럼 전 자발적으로 제가 내려온 걸로 할게요. <웃음> <웃음> 아, 우 아, 아, 그거 내려가야겠네? <웃음> 배산국 좋아하는 밥찬조 리얼 힙합 오케이. 아, 예, 요즘 배 산국 좋아하면 리얼 힙합이라면서요? 예. 예. 예. <웃음> 요즘 내일 안 받아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하트, 하트, 하트, 오사카, <웃음> 오사카 가보고 싶다. 이키타이, 음 이키타이 됐어요 립은 저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전 바뀌었어요 저도요 아, 이거, 아. 이거예요 안 지워지길래 잘 그리고 색깔도 예쁘길래 이거 어딜 거예요? 3CE 그렇대요 저는 3 c 를참좋아하요 <웃음> <웃음> 저는 두 가지를 받았거든요 저위쪽 <웃음> 이상한 거 같지 홀리카홀리카 건데 <웃음> 그 뭐지 하트크러쉬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음. 이거 약간 장미 진한 색깔이고요 음. 이거랑 음. 다다라 이거랑 음. 로맨 아, 여기 써있는데 <웃음> 아무, 아무 말이 안 되는구나 <웃음> 로맨, <하고. 웃음> 로맨. 이게 무슨, 그냥 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저거 립스틱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이거를 바릅니다 까만색까만색 까만색. 거의 까네 까네 아니에요 빨간색이에요.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안바꿨어요 이거 제거 아니에요. 음. <웃음> <웃음> 도장 인 주색. 고마, 내가 까바타 했잖아. 도장 인주색. <웃음> 아, 빨간색이에요.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다크 레드. No, 레드. <웃음> <웃음> 하루라도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어 아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가까워 빨리 빨리 빨리 올게요. <웃음> 저희 텐션 항상 좋죠 아. 이게 밖에 못 세워나가서 문제라니까요 가 이러면 안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문제예요 저희는 길도 곱게 걸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웃음> 음. 음. 맞아요 요즘 저희가 게시물도 잘못 올리고 했어요 죄송해요 맞아요 죄송해요 열심히 많이 묻었요 열심히 할게요 아, 네. 오늘 사진은. 음. <웃음> 오, 모두테이마스. 어, 모두테이마스. 아, 모두테이마하얗쿠 모두테이마스. 아, 성공했어. 성공. <웃음> 예 <예스. 웃음>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음. 밑에 이제 많은데. 혹시 재미를 아직 못느껴오거든 저희한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제유 재미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닐 텐데. 저희는 저희만 재밌어요. 아, 맞아요. 우리끼리만 우리 재밌는 거야. 이게 <웃음> 아니, 우리만 재밌으시, 알거든. 재밌으시다니까 음. 좋다. 일본어 잘 하는데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올게요. 저희 네. 지금 스쿠스콧 주황색 책이에요. 승급해야 <웃음> 회화. 이제 회화하고 있어요. 얼른얼른 얼른 대화를 좋아요. 위해 저희가 많이 어, 해, 해볼게요. 음, 네. 한국어도 안 되네요. <웃음> 내일 수련회! 벌써 수련회에요? 벌써 수련회 시즌이에요? 좋겠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나는 가요? 치약산으로 갔어요. <웃음> 아니, 치약산은 웃는 게 아니라 갑자기 치약산이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언제, 어지 중학교 때. 언제 놀란다? 중학교 때인가? 음. 치약산은 아닌가? 여기가 나지 않네? 저는 제주도 가 수련 회가 수학여행이랑 다른 건가? 응. 수련 회는 막폰 뺏고 막, 그러면은, 막 저녁에 촛불 켜고 응. 부모님 얘기하면서 막말고막 울고 말잘 응.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러아 그런 거야? 응. 그런 거면 경 어, 어디가 어디 봤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경주? 경주 아닌데? 어디 갔는지 <웃음> 모르겠다요. 수련 회안 다치게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웃음> 깨무라트 해달래요. 이거 맞아. 추하트. 다시 다시. 아 이런 거 진짜 못. 다시야 다시. 자 준비하시고. <웃음> 어! <웃음> 됐다. 자. 우리 <웃음> <웃음> 최다이가 이거 잘 못해요. <웃음> 못해 못해 못해 못해. <웃음> 오늘 <웃음> 아저예요 아, <웃음> 사실 이거 진짜 소리 잘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참아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웃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소리 진짜 잘 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니 폰의 주인이죠 <웃음> <웃음> 괜찮아 이래도 돼 괜찮아 이래도 되잖아 맞아 맞아 응. 태국! 태국! 태국! 오, 태국! 태국! 태국! 다 태국! 태국! 공부해야 돼. 저 완전 건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고국이마태 음. <웃음> 응. 오늘 라이브 이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네. 또 나와 뭐... 한 시간이 최대일 걸 인걸로 음. 기억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항마력이 뭐예요 이거 뭐야 항마력 <웃음> 힘이에요? 그거 그거는 응 그냥 있는 단어 아니에요? 아 그래? 응. <웃음> 그런 거 어려워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해주세요. <웃음> 그니까이 한마력의 뜻을 조금만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웃음> 이게 너무 어렵네. 한마력이 <웃음> 뭐예요? <웃음> <웃음> 땀나요. 한마력이 뭔지 몰라서. 얘는 죽어용 땀망 커버 영상 아이 <웃음> <웃음> 오늘 이상해요 왜래요 <웃음> 커버 영상 <웃음> <맞아>. 커버 영상 <웃음> 커버 영상 저희 커버 영상 또 올릴까요 올릴까요 <웃음> 아저희 <나 저요. 웃음> 댓글 읽고 있는데 <웃음> 올릴까요 올려요 아, 뭐 올릴 뭐 올다 뭐 네. 뭐든 해서 올릴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웃음> 이한번 여기 이거야 그 오글거리는 아, 거잘 거. 거 참는 거예요? 못 참았어. 나못 참았어. <웃음> 난 한, 실패했어. 실패했어. 저는 좀잘 참아요. 니는 아, 그런 게 없나봐. 혼자 말해. 있으면 잘 참는데 뭐지? 이 최정이랑 민지가 <웃음> 민지가 진짜 못 참거든요. <웃음> 광민진, 근데 가끔 태연하지. 광민진 <웃음> 되게 가끔 태연해요. 맞아요. 굉장히 음. 태연하게. 근데 최상희가 진짜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관찰하는데 약간 표정이. 맞아요. 제가 막. <웃음> 이런 어. 거 하고 있으면. 음. <웃음> 어렵네요. <웃음> 어렵네. 커버 영상 올리겠어요. 올리겠어요. 올리겠어요. <웃음>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 어디 어디 뚫었어요? 여기 하나 어나 이렇게 다, 다 내놓으면 안 되겠어 어좀또 <웃음> 저는 여기 하나 여기 응. 하나 그리고 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응. 아니 귀가 이상하게 생겨서 이게 뚫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좀 다르게 생겼다 음. 이상한 얘가 아니... 이렇게 튀어나왔어. 음, 그, 여기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요거... 음. 음. 걔가 좀 세요. 네, <웃음> 응? 자기 주작이 강하다할까 <웃음> 아, 배고파. 어, 배소도좀 나. 좀 세. 한나더 옥탑다. 아아... 그런가? 그.. 인플라인 그 선배님들. <웃음> 맞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웃음> 자. <웃음> 안 되겠다. 가끔 할게요, 가끔. 아니. 가끔. <웃음> 자주, 자, 가끔. 셀카도 자주 올려줄게요. 맞아요. 근데 저 셀카 못 찍어요. 약간 최종인 셀카 못 찍어요. 손이. 약간 다른 사람이 찍어줘야 예쁘게. 째려다 <웃음> 예쁘게 어? 나와요. 어? 아니요. 네? 맞는데? 손이 아니에요. <웃음> 사진 찍을 손이 아닌가 봐요. <웃음> 아니, 1g이라도 사라지면 안 된다뇨? <웃음> 1g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지방이, 지방이... 아, 맞아... 음. 음, 잘숨기는게 제일 좋은데... 있지. 그쵸, 여러분? 음. 다이어트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최정이 셀거야... 음. <웃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몇 <웃음> 없습니다. <웃음> 근데 인정할게요. 저 셀거인가 아, 봐요. 아, 근데 요즘 잘 찍어요. 왜냐면 음. 민지랑 저막 보고... 막 옆에 와서 이렇게 찍어 이러면서 막 보고. 맞아... 아, 이러고 자기 혼자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그래 <웃음> 한다봐요. 결과물이 달라요, 여러분. 최근 게시물 보시면 아마 제 손으로 제가 찍은 사진 이몇개 없을 거예요. <웃음> 다 남의 손을 빌린답니다. 이 친구나, 민지 친구나, <웃음> 이 핸드폰 주인이나. <웃음> 저 머릿결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그, 해주신 언니께서 관리,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샤랄랑 해요. 샤랄랑. 샤랄랑. 나도 금발 해보고 싶다. 그니까요. 러 저도 봐봐요. 천주 금발한 거 보고 싶어. 과연? 이게 뭐한 짓이야?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 그 <웃음> 다 찍혔다, 지금. <웃음> 다 찍혔다, 지금. <웃음> 음, 이때까지 올라왔던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다 괜찮아서 올린 거였는데? <웃음> 나름 여러 사람의 선별을 거쳐서 올린거였어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올린거였어요 아, 안들리죠? <웃음> <웃음> 안들렸죠? 안들려야 할거야? 언니 저 PC방 가요 근데 <웃음> 하트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아 <웃음> 되게 <웃음> 신난 <웃음> 아, 무슨 일이야? 아 PC방 <웃음> 가서 무슨 게임해요? 나랑 <웃음> 게임할래요? <웃음> 다음에 게임 방송만 해야겠네 <웃음> 음. 너는 게임방송 하나 하고, 난 뭐하고, 밥먹고 <웃음> <웃음> 탈색 두번 했어요 <웃음> 머리보고 머리 기르고 싶어서 짱많이 길렀다가 어제 잘랐대요. 어디까지 잘랐어요? 어디까지 잘랐어요? 저 어. 여기 꼬리뼈까지 오던 거 잘랐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 머리 진짜. 여기까지 오서허리까지 오던... <웃음> 그래, <와서> 나도. <웃음> 여기까지 오던 거. 여리까지 <웃음> <웃음> 이렇게 음, 오던 거.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음. 아, 참주가, 이거, 이거, 이거. 컴퓨터. 게임하면은 제가 옆에서 먹방하래요. 하겠습니다. 피시방 먹방 좋죠. 맞아, 진짜 피시방에서 먹는 라면이랑 거기서 먹는 음료수랑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니까요그 응. 요즘 피시방 진짜 잘돼 있어서 막 밥도 주고 응. 막 무슨 김치 볶음밥도 있고 제육 볶음밥도 있고 막막 라볶이도 있고 막. 응. 막, 있고 막 응. <웃음> <웃음> 먹는 거 말하지 마. 배고파. <웃음> 응,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어쨌든 맛있어요. 난 아이스티가 제일 맛있었어. <웃음> 아니 왜질들이다 왜, 왜, <웃음> 왜 말하고 아이스티야? 아, <웃음> 라면도 아니고 아이스티? 나난 아이스티가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이스티 꼭 먹어보세요 게임 이렇게 이겼을 때 시원하게 한잔오 음, 먹고 싶다 <웃음> 게임은 제가 배워 와야 돼요 <웃음> 이게 아니 분명 찬조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갔다? 근데 얘가 자기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어 이거 맞아? 어 거기서 맞아? <웃음> 여기 맞아? 형일로가 <웃음> <응>, <웃음> 맞아 <웃음> 이거 아니, 이거 맞아? 아그가고가변명을변명아 <웃음> 그때는 저도 약간 초보여서 막 음. 그냥 뭐지 맞아? 어, 어 맞는 거 같아 어나 이랬어 <웃음> 어, 어, 어 아닌가? <웃음> 어맞나 어, 어, 어, <웃음> <근데 웃음> 졌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어 어떻게 <웃음> 어떻게 이러고 틀었거든요. 음, 맞아 맞아. 아네 지금은 아,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잘.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죠. 다음에 한번 하자. 다음에 한번 가자. 갑시다. 음. 절대 못 배운다고요?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안돼 배울 거야. 아, 약간 어려워요 근데 컴퓨터 게임. 이아 진짜 어려워. 자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을 하나도 안 해봐서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안 했더라고요. 난 게임만 했는데. 게임할 결합이 없었달까? <웃음> 와, 아, 맞다 맞다 맞다. 게임할 결합이 없었달까? <웃음> 게임 방송 오래 안에 볼수 있어요. 있어요. 볼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 다음에 너는 게임하고 난 옆에서 먹방하고 우리 민지는 그럼 소통할까? <웃음> 우리 민지가 소통을 하는 거야? 아니야 어, 우리 민지. 민지 우리 민지가 옆에서 민지. 말을 하는 거지. 중계방송을 한 거야. 아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 보고 있어? 민지야. 민지야. 수정아 <웃음> 튜토리얼부터 꾸준히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약간 그 튜... 너무 지마 너무 크게 <웃음> 들리는 거야. 그 말을 계속 해버려. <웃음> 튜토리얼부터. 그, 그, 튜토리얼 아아아토리얼부터그그아아아아아아했어 튜토리얼에 나오는 그 설명을 끝까지 못읽어요. 성격상. 그래서 다 스킵스킵하거든요. <웃음> 이번엔 잘 읽어서 해보겠어요. 소리 들려요? 배구아 3인 3색 방송. <웃음> <웃음> 좋아요 재밌겠다. 좋아요. 음배구 백.. 배... 소리 들려요? <웃음> 들려요 여러분? <웃음> 망했어. 3시 10기 맞아요, 3시 10기 주세요 3시 10기 주세요 안 들려요? 아, 진짜? 아, <웃음> 크게 들리는데? <들었네요. 웃음> 아안 들려 아, 안 들려, 안 들려 천천히 똥머리 해달래요 이마 아, 왜따요 아, <웃음> 괜찮아? 아, 맹? <웃음> 괜찮아? 여기 무릎에 코박갔어 <웃음> <나> 파데 묻었어 <웃음> 무릎에 코박봤는데 <웃음> 파운데이션 묻었어 저기 <웃음> <너> 빨간거 <웃음> 보여요? 이거박았어아파 <너> <웃음> <웃음> 아파요, <웃음> 아파요. <웃음> 전동소리 ASMR 잠깐만, <웃음> 아주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를 한번 응.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봐요 밥꼭 엄청 맛있는 거 먹어요. 네. 머리 묶고 셀카 찍어서 올려줘요. 네. 네. 충돌 조심.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충돌 알겠습니다. 조심. 조심하실게요. 무릎에 하예요. 아, 약간 더운 것 같아. <웃음> 가지 마요 여러분. 아니 이게 식량이 뭔지 알아요? 소리만 나면 되는데 여기 느껴진다요? 진동이? <웃음> 여기 배에서 고품의 소리가 진동이 느껴져요 고이가 아니에요 <웃음> 아 저번에 만나뵈었는데 엄청 반가웠습니다 혹시 그 카드? 분? 저 아직 갖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가, 매일 가지고 다녀요. 저도요. 혹시 이 카드 주신 분인가요? 이거? 그막 마술 하시는 분이신데. 음. 맞나요? 궁금하니까 기다려봐야지. 카드를 주다니. <웃음> <웃음> 카드를 주다니. 카드를 받았어요. 한번 이 기다리는 김에. 음. 맞 <웃음> 맞아요 노래요. 그때 아 완전 신기해가지고. 네, 뭐 마술 보여주시면서 카드 한 장씩 주셨거든요. 맞아요. 길가다 만났는데 만나 뵀는데 저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게, 신, 그게 또 신기했는데 카드 마술 또 신기해서 집에 가는 내내 카드 마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랑 애들이랑 가는 길에 계속 마술 얘기를 했어요. 따라도 해볼라 했는데 카드가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되겠네요 <웃음> 트럼펫 부는 꽃이형석아 저도 좋아요 안 그래도 <웃음> 그막 강남에 응, 그 길가에 그게 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나봐.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영상을 하나 찍었답니다 네. 여보세요 잠시만요 노래를 멈춰야 해요 보이세요? 저기 지나가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웃음> 너무 좋아요 어떡해 너무 좋아요 춤추는 블루투스 스피커 해바라기 너무 <웃음> 아, 귀여워 <웃음> 여러분 이거 비싸요 사주지 마요 맞아요 그 돈으로 거사 먹어야 돼. 그 돈으로 내가 볼 때는 하루 밥은 다 먹을 수있어 맞아요 33끼 먹을 수 있어요 응. 완전 비싸 지금 당장 보내면 안 돼요 <웃음> 씩시 보내주신다고요? 안 돼요, 따라 할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음. <웃음> 아니요, 비싼 건. 보는 거예요. <웃음> 보라고 비싼 거예요. <웃음> 아니, 저희 좋아하는 거는 저희를 잊지 않아 주신다는 거. 응, 응, 응. 맞아요. 이렇게 뜸한 소식에도 잊지 않아주신다는 거에. 무려 스무 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이 <웃음> 방송해주시다 보면. 음, 갑자기 왔는데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양이 파, 강아지 파. 고양이! 강아지! 아. <웃음> 아, 슨소예요 아, 당연히 고양이 파로 아, 고양이 별로니까요. 댕댕이들 손할 때손 내미는 게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웃음> 고양이도 아니죠? 꾹꾹이 이렇게 할때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그젤리발바닥 네, 이렇게 생겨서. 응. 네? <웃음> 좋아서. 음, <근데> 고양이든, 고양이든 <웃음> 음. 강아지든 좋아요. 음, 좋아해갖고 꼭 우리 나중에 하면은 숙소에 키우기로 했어요. 했어요. 근데 고민 중이에요. 둘 중에 어떤 아이를 키워야 할지 강아지 아이를 키워야 할지 고양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맞아요 둘이 서로 안 싸우면 좋겠는데 응 음. 혹시나 아 똥머리 예쁘네요 열심히 묶었어요 <웃음> 아 찬주 언니 텀블러랑 거울 보내는데 받았어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늘 와 아,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말투가 이러면 안 되죠. 신기해요. <웃음> 그러니까 아, 여러분 신기해요. 이 텀블러가 그 음. 유기동물 아 진짜? 네이 텀블러를 사면 유기동물한테 전액 후원이 된다고 그 보내주신 팬분께서 편지에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웃음> 마음 너무 예쁘네요 예쁘게 잘 쓸게요 이거 텀블러가 너무 귀여워 이만해가지고 이만 진짜 진짜 귀여워 그리고 이거 신기해요 입구가 이렇게 작은 입구가 있고 넓은 입구가 있어요 너 몰랐지? 아까 돌려봤는데 작은 입구밖에 못 봤어 넓은 입구 있지? 아니 반대쪽이야 넓은 입구 음. 어, 응 어, 완전 똑똑해요. 완전 좋은 것 같아. 음, 좋, 좋겠다. 아, 여러분도 빨리 이거부를 <웃음> 보여 주셨으면 <이것도 했었으면> 좋겠어. <웃음> 여러분 이거 봐요. <웃음>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웃음> 완전 귀엽죠? 그냥 <웃음> 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귀요 키요씨 설명은 어떻게 말하지 못하겠고귀요요 씨.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 쓸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 피치 표정 저라고요? 어떻게 된거최이래요 어, 어, 어, 어. <웃음> <똑같애. 웃음> 이놈의 앞니 때문이에요. <웃음> 이렇게 하면 앞니만 남는다고요, 여러분. 아 넓은 입구는 빨대용 이래요. 오 대박 완전 좋다 이거 닮았어요? <웃음> 나 얼음 먹을래 예쁜 먹어. 얜 볼다운가 뽀동뽀동 나도 뽀동뽀동하지 귀엽다 <웃음> <웃음> 저는 어피치 미니 손거울 있어요 요렇게 하트로 조금만 그것도 좋 <웃음> 과외 안녕 과외 잘하고 와요 <웃음> 과외 <웃음> 잘하고, <웃음> 와요. 잘하고 와요 <웃음> 열공해요 뭐예요? 응, 나는 얼음 안 먹어. 아, 빨해줄게 오늘 안에 먹는 게 궁금했어. <웃음> <웃음> 저볼쿡해줘야 <해도> 돼요? 응! 음. <웃음> 이좀 눌리는 맛이 있어요. 손가락이 없어지지 않아요? 봐봐요. 요만큼이 없어져요. <웃음> <웃음> 저 이거 불 <볼> 진짜 잘 늘어나요. <웃음> <어머. 웃음> 아니야. 엥? 왜 전에 늘릴 때아니었는데 아, 무슨 뜻이야. 괜찮아. 나도 아까 한번 늘렸어. 항마력이 정말 없대요. 맞아요. 이제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알수 있어요. 항마력 없어요. <웃음> 공부 포기했대요. 이디야 아니에요. PPL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야커피,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어요. 여기 그것도 맛있어요. 소보로 고구마 라떼 잠모 완전 맛있대요, 아,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음, 야카페. 일카페 야카페. 파랑색에 하얀색 표시.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메리카우.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요. 공차 핑 뭐예요? <웃음> 그 이거 민지가 알려 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공차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알려 준 아이예요. 이게 언제 먹어도 개부르지 않아요. 그 틴데 민 허브 틴 같은데 그 음. 무슨 까먹었대요 까먹었대요 까먹었대요 까먹었대요 까먹었대요 <웃음> 자몽도 있고 애플도 있고 아 애플 그린티 애플 그린티 자몽 그린티 청포도 그린티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 펄 추가 타피오카 아, 먹고싶다 지금 타피오카? 타피오카 펄 추가해서 드시면 <웃음> 맛있어요 먹고싶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저는 저는 무조건 초코에 펄추가 음. 해서 먹어요, 아이스로. 저는 초코밖에 안 먹기 때문에. 맛있어, 맛있어. 화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브로우. <웃음> 아. 눈썹. 네, 봐봐요. 이렇게 눈이 제일 중요한 응. 것 같아요. 앤드데 응. 쉐딩. 이게 없다가 있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없다가. 없는 거랑 있으면. 있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응,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시즌 한정 메뉴예요? 어쩐지 헉. 저 먹어본지 어. 얼마 안됐거든요 시즌 한정이었구나 지금 하는건가? 응 지금 해어해 어, 해. <웃음>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웃음> 어피치 블로썸 음료 판대 어피치를 먹어야 돼요? 어피치 블로썸 이거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에이 설마 그냥 막 그냥 그, 그 에디션을 이렇게 대지 않을까? 음. 언니들한 거울 보면 언니들이 있어서 좋겠다요. 복숭아너 <웃음> 어, 이건 줄 알았어요. 어피치가 복숭아였어 어피치 골어 복숭아 어피치는 어피치 아니야? 복숭아 그냥 피치잖아 어피치가 캐릭터 이름이 어피치 아니야 올라 몰라, 몰라 있으니까 가보면 되겠죠 다음에 그거 먹은 것도 인증 한번 해야겠다 여기 약코피 <웃음> <웃음> Konnichiwa 카와이, 카와이. h i w a k a 더워서 홍조가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 약간 덥거든요. 그래서 온도상금 음. 내렸는데 덥네요 머리 자고 나서 풀게요. 여러분 <웃음> 옆에 누구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지 여러분 알려 하면 다쳐 <웃음> 다쳐 오늘 와. 왜 이러는지 저도 몰라요. 지금 배고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 네, 빨리 밥 먹어야 돼 음. 아, 블러셔인 줄 알았어요. 이거 홍조예요. 여기 이렇게, 요렇게가 블러셔도 있는데 아까 거의 다 지워지고 뜨끈뜨끈뜨끈해 요 지금. 동생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동생. <웃음> <웃음> 우리는 삼시세끼를 못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삼시세끼 열심히 챙겨 드세요. 맞아요. 우리보다 동생이면. 음. 학생 응. 아니면 스무 살이겠죠? 그쵸? 스무 살 분들은 뭐 캠퍼스 생활을 하고 학생 그좀더 어린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시겠죠? 아침은 꼭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19년 동안 아침을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저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맞아요. 공부에는 잘 모르겠지만 제 하루를 생활하는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진짜 아침을 응.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진짜 정말 달라요. 진짜 달라요. 아침에 너무 바빠도 우유라던가 아니면 빵 빵이라도 꼭 간단하게라도 꼭 먹고 다니세요. 콤플러스트 아시죠? 그런 것들하고 음. 그런 거라도 꼭찾아어 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언니 팬들도 해줘요. 언니 팬들. <웃음> 언니 팬들을 음. 아직 본런 적이 없어서 <웃음> 저희 <웃음> 어, 언니 팬들. 혹시 회사를 다니신다면 맞아요. 어떤, 그 어떤 구박과, <웃음> 온갖 <웃음> 구박과, 어, 이 고통 속에서 네.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보다 약간 언니신 한 네. 분들은 뭔가, 만약 회사 일을 하면, 약간 막내일 것 같고, 네. 조금 잘 음, 이어내시길. 네, 그래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시나요? 응.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사회생활이? 음.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신다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웃음> 어렵짜 어렵겠죠? 어렵죠? <웃음> 원래 인생이 어려운거예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몇년 몇 안살았어요 <웃음>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웃음> 어 떡볶이 다 먹고 왔어요 물이 빨린다고? 우 많이 했나봐 빨리, 빨리 드시네. 끄기 전에 이름 한번 불러, 한 번씩 불러 드릴게요. 음, <웃음> 일본 팬들에게, 일본 팬들, 아, 음. 아,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데뷔 데안녕하세안녕하세안안녕안녕 데뷔, 데뷔, 데뷔 응? 하고 싶지만서도 응. <웃음> 뭐라고? 데뷔를 하고 싶지만아 <웃음> 데뷔 시때 빨리 데뷔해서 찾아뵐게요 아까 했는데 뭐였지 맞아. 오도 때임아스 네. 응. 응. 아 니혼고 뭐배경상확때 응. 어, 응. 시대 니혼고를 응. 어, 응. 어, 조즈 조즈 이영구뱅교 탁상~ 심하스~ 진짜 진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 음. 진짜... 아~ 고만나사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 왔다 갔다 지요 라브~ 라브~ 라브~ 라브~ 해주셔서, 아이스테로. <웃음> 아이스테로. <웃음> 해주셔서. <웃음> 해주셔서가 어떨까. 아직 안 오케이. 배워갖고 배워볼게요. 응. 미용국 본교 탁상. 이슈니. <웃음> 이슈니. <웃음> 이슈니. 열심히, <웃음> 열심히. 깜바레. 깜바레. 저희 <웃음> 아, 일본을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맞아요. 저희 공부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아. 많이 해야 겠다 응. 많이 해야 겠다 맞아. 아이스테로 아이스테로요 아이스테루 조금 생겼어요. 그 항마력이라는 곳이하고구 항마력 이기타이레스음이기타이레스 빨리 가고 싶다 아이스테크다, 쿠다사테. 지금 여기서 분리되 아이스테크다사테. 아이스테크다사테, 아리따따이마스 오, 이디어한 문장을 완성했어. 아, <웃음> 아이. <웃음> <웃음> 한국어 완전 잘하시는데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요? 한국어 잘하세요? 네. 이 음. 정도면. 한국어 그 타자도 추가하신 건가? 응. 음. 네. 언니 말투가 좋대요. 아, 정말요? <웃음> 아, 저도요. <웃음> 아, 저도 <웃음> 좋아요. 그렇다고, <웃음> 그렇다고 <웃음> 네. 하네요. 제 말투 말고, 그, 저, 제 말투가 <웃음> 좋다 하시는 분 좋아요? 좋아요 음, 음. 오です 음, 오래시です.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지지지지 너는 빼지 말라 봐. 이게 뭐야? 야, 사이즈 똑같아. 어 진짜? 사이즈까지 사이즈까지 아. <웃음> 사이즈 아, 똑같아요 여러분. 오, 우리 오늘 두달 검은색 옷에 링귀걸이. 링기거리. <웃음> 아 현실 표정? 맞아요 현실 표정이죠. 아우 스웩을 한 번씩만 보여달라고요. 스웩이 스웩. 뭐지? 스웩. 나 스웩하면 혹시 그 역도요정 김석주 아세요? 드라마? 알죠. 스웩. 스웩. 네, 스웩. 스웩. 아, 막 뭐지? 음. 그 이성경님께서 음. 극 중에 막 음. <웃음> 유도 맞나? 맞아. 네, 역도. 역도, 역도. 역도부 회식할 때막 음. 후배한테 막. 막뭐 설명했는데 생양 봉냉 아, 이거 <웃음> 그거 하면서 스웨그 랬다고요 스웨그 맞아 맞아 되게 너무 스웨그 하면 스웩. 그 생각이라서 말했어요 <웃음> 되게 뜬금없죠 <웃음> 맞아요 원래 오늘 좀 뜬금없는 날이에요 이것도 뜬금없이 켰잖아요 그쵸 <웃음> 스웨그 스웩. 색 <스웩이> 아니고 스웨그 스웨그 색 아까 이거는 스웨그 스웨그 스웨그 스웨그 와 지금 사방에서 한숨 쉬고 있어요. 갑분사. 오케이 갑분싸는 알지. 오늘 과제 많아서 눈물 났는데 언니들 라이브 보자마자 세상 모든 비타민 에너지 드링크 다 들이 마신 것 같아. 와우, 나이스. <웃음> 나는 너의 바카스야. <웃음> <웃음> 그럼 난 비타오베. 와요, <웃음> 나는 당신의 <작전의> 바카스야. <웃음> 다행이다. 과제 많으면 진짜 힘들 텐데. 진짜 음. 와우. 힘내세요 맞아요. 힘내요 진짜 힘내세요 제 음. 친구들 막 과제하는 거 보면 좀 안, 음. 진짜 많더라고요 음. 막 항공과인 친구도 있고 국제무역학과인 친구도 있는데 음. 둘다 너무 바빠요 막 조별 과제 막잘 <웃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막 힘내세요 화이팅 예 생고기 양념 냉면 볶음밥 아 당연히 이곳으로 걷는 어, <웃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고파예요 맞아요. 지금 천둥이 좀 가라앉은 이유는 아까 야커피를 먹었기 때문이죠 <웃음> 나도 야커피 먹을래. 들숨에 민찬 채, 날숨에 사랑해. 아, <웃음> 2분 남았어. <웃음> 응? 어떻게? 어떡하지? 아, 이, 여러분, 2분 남았대요. 갑자기 2분 남았대요. 아, 어떡해요? 2분 남았대요. 우리 그런가? 이름 불러주기로 했는데. 맞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한대요. 어떡해. 간바레 감바레 간바레 아리가토 무사 아니 이런. 민지 언니 왜 없냐고. 민지 언니가. 아 민지 언니 없냐고 왜 민. 민지 언니는. 이 언니야. 민지 언니. 아 민지 언니. 보고 싶네요. 민전이 보고싶네요 맞아요. 민전이랑 민지 민지야 보고 싶어. 응. 그럼 내일도 신나게 놀면서 연습하자. 응. <웃음> 이상한데? 사랑해. 사랑해. <웃음> 금없어 민지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니? 우리 몇초안 남았는데 이래도 돼? <웃음> 아니야 민지야 좋은 시간 보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음. 막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음. 미세먼지가 조금 계속 없어졌다 있었다것같요 마스크 음. 꼭 하시고 다니시고. 맞아요. 아프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오늘 저녁도 맞죠? 하시고 음.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음. 어, 자 음별... 그그 다음에 이름, 이름, 온 마이 아, 아 끝났네요. 여기도 여러분, 어. 여러분 빨리 커머커머커머 인사, 인사 나 아직 인사 다 끝... 안 끝났어. <웃음> 이러다가 1시간 한한 시간 더 인사.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내 머리 <웃음>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인사. 여러분, 인사를 못했어요. 맞아요. 인사 때문에 다시 왔어요. 네, 너무 그냥 톡 이렇게 끊겨갖고. 음안 돼, 안 돼. 우리. 그쵸, 그쵸. 네. 갑자기 꺼졌어. 네. 24분께 <웃음> 응.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것이고요. 네,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웃음> 어! 이말 너무 예쁘다.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다시 와줘. 헉, 알겠습니다. 또 서프라이즈 선물처럼 다시 올게요. 네. 네 다음에는 조금 알려드리고 올게요. 왜냐면 네. 오늘 보니까 막밥 먹다 오신 분 계시고 네막 음. 네, 음. 과외하러 가시는 분 계시고 저희가 음. 더 댓글을 읽고 더 많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데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으니까요. <웃음> 다음엔 공지를 하고 다시 라이브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어... 민지도 같이 올게요. 맞아요. 끝나고 사진 당연히 올리죠. 약간 공식 절차예요. 그거 <웃음> 올릴게요. 맞아요. 다음에 좀 저녁 때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좀 학교도 저... 끝나고 뭔가 음. 좀 시간이 괜찮을. 언니 팬분들은 막 일하실 수도 있고 음. 막 갑자기 우리가 맞아, 맞아. 저희가 이렇 오면은 못 보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거 다꼭 최정의 말대로 공지를 하고 음. 오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 이게 뭐 봐달라고 보세요. 봐야 돼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저 재밌잖아요. 그쵸? <웃음> 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밌다니까. <웃음> 결론은 저희만 재밌지만, 다음에 또올게요 사실 가기 싫어서 계속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끝내기 싫어서 주절주절 하는 중이.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5시 30분. 다음은 언제요? 언제일까? 엄청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민지 데리고. 맞아요. 민지야, 보고 있지? <웃음> 민지야, 보고 있지? 얼른 와. <웃음> 얼른 와. <웃음> 저희도 보고 싶을 거예요. <웃음> 안녕. 다음에 또 킬게요. 알겠어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요 아리가또 고자임앗. 고자이마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웃음> 버튼 누르러 간다. <웃음> 안녕.